자, 어, 금일은 2018년 어, 1월 1일입니다. 어, 2018년 정월 초하루죠. 영으로는 어, 11월, 아, 11월, 아, 11월 15일, 11월 보름날입니다. 11월 15일, 1 1월 15일 개사일이고 이제 구죠. 설날도 이제 한달 보름 남았나요? 이제 그죠? 한달 보름 남았습니다. 음, 자. 어제 그 17년과 18년을 분고 맞으면서, 18년이라서 이상한데, 뭐 이상할 것도 없죠. 뭐1 8년 18년이니까, 하여튼 예, 올 한해 여러분들 댁네 모든 가족 다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싶습니다. 이 천일이 이제 어제 가는 날, 보내는 마지막 날, 목욕탕 어, 갔다 올까? 어쩔까 하다가 방금 전에 목욕탕 갔다 왔습니다. 뿔이 다 나와서, 열심히, 심쌰 어쌰, 한 번씩 떼도 짐 밀고, 그러고 왔습니다. 오늘 이 천일이 정월 초월의 날, 1월 1일, 여러분들이랑, 어, 이야기를 나누고자, 잠깐, 이 카메라 다앉 이유는, 에, 다른 것 같습니다. 올한 해, 여러분들 다 같이, 모든 것다 소원성취하셨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어, 잠시, 그, 뭐, 뭐라 하네, 달아가는 이야기를 조금만, 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어, 몇 마디 나눌까 싶어서, 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 저번에 그, 이천일이 목욕탕 동네, 또이천일좀 가까운 동네 물기탕을 가는데, 뭐이천리 사는 동네가 뭐 군이 뭐저막 화려한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사우나 이런 개념보다는 동네 물이 탄동는다 그런데 저번에 갔다가 그 몸이 불편한, 역시 초반 정도 됐을까요? 어, 초중반 그 정도 남자 아저씨를 봤었는데 오늘 또 봤습니다. 그분을. 근데 그분이 어떤 상태냐면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몸은 삐쩍 말라 고 그래서 의자, 목, 목욕탕 의자, 이만하고 있죠? <웃음> 거기 앉으라고, 이 천일이, 여기 앉으시라고, 이렇게 해도, 아, 거리 못 앉고, 그냥 바닥에 앉아야 되는 거 보니까, 다리 부분이 이제 아마, 굽히거나, 이게 안 돼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저번에는, 막, 그, 이제, 너무 본인이 밀다가, 때를 밀다가, 힘들어서 이제 그런지, 지쳐가지고 그런지, 잠깐만, 좋은 옷이 막 컸길래, 안쓰러워이 천일이 때려서면 밀어드릴까 하다가, 너무 잠을 잃으면 또, 혹시라 몸상할까 싶어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바라보고 있다 그냥 왔는데, 오늘은 또 마주치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떼통을 가지고 등을 열심히 이렇게 밀으려고 하는데, 이게 손이 열심히가 안 되고, 슬로우 모션으로 막 어거지 이는 그런 모양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일이 탕이 나와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가서, 때를 좀 밀어주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 옆에 사장님이 좀 밀어줬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장님 누군가 했던 옆에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마 좀 밀어준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천이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속으로 참그 옆에 그 젊은 친구가 참 대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뜻, 그런 선의를 베풀 수 있는, 베풀고자 했던 그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2 0 0일에 의자 여기로좀 편히 앉아서 해라. 아,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2000일에는 채널대로 가, 다른 데 가서 이제 닦으려고 하는데, 그 아저씨가 칫솔만 딱 들고, 칫솔만 이렇게 들고, 한 걸음을 뛰는데, 아, 속된 말로 5초 이상 걸립니다. 그것도 큰 걸음을 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양치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싶어서 가지고이 천일이 얼른 가서 치약자들이에요? 했더니끄덕끄덕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 천일이 치약을 갖다가 치약을 묻혀줬습니다. 이만큼 잔뜩 묻혀줬어요. 많이 닦아요. 응? 그러고 와서 <웃음> 때를 닦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인데 본인이 그 나이에 그렇게 몸을 못쓰면서 장애를 가져올 거라 생각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안니죠그 사람이 청춘과 젊은 시절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천일은 모릅니다. 이천일은 모르는데 아마도 그 사람 역시도 본인이 노년에 그 지경에 당하고 살을 거라는 건 몰랐을 겁니다. 어떤 생각에 누군가 보호자가 있으면 같이 와서 모시고, 와서 지켜드리고 이렇게 하고, 같이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또 사정이 있겠죠. 그러지 못하는. 그들만의 혼자 있다든지, 자식이 없다든지, 자식이 일하러 나가야 된다든지, 마누라가 없다든지, 뭔, 뭐가, 뭐 사연이 있겠죠. 그죠. 이 천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을도 지금 은 건강하지만 이 천인이라고 그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사느냐? 나만 아니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TV에서만 보는 줄 알았는데 왜 내가?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졌다고. 내가, 어? 어쩌고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표현을 하지. 아, 맞아. 나는, 나한테 뭐 이런 일이 생긴 게 당연해.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불행은 전부 남이 거예요. 남이 얘기예요. 응? 불행은 다내게 아니야. 다 남이 거야. 조, 좋은 거, 기쁜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행복, 요것만 내 거야, 요것만. 보통 인간들이 이러고 삽니다, 이러고. 그건 아니죠, 그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얼마 전에, 제천 화재, 제천 그 사우나, 그, 뭐, 무슨, 건물 거기에 참 많은 생명들이 좀 안타깝게 화마에 그런 변을당 했습니다. 그분들인늘 당신이 의그 내가 그 지경에 당하리라 생각을 하고 아마 세상을 등지신 분은 없을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저게 내일, 남이, 남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뉴스를 보고, 어머, 어떻게 안 됐어. 이런 얘기가 나죠. 경주 포항, 포항인가요? 울산인가요? 거기 지진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일이 아니잖아요, 내일. 내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저 입장이 될수 있다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싫어. 하기 싫어. 분명히 말하지만, 나도 저럴 수 있다. 저 입장이 될수 있다. 저게 내, 남의,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왜 남의 얘기예요? 내 얘기지. 자, 전에 천일이 어느, 어느 영상에서 한번 말했나요? <웃음> 이런 게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자죠. 잠은 잖아 일과를 마치고 자는데 아침에 눈을 안떠안 뜨면 안 뭐예요? 죽은 거지 뭐. 죽은 거야 뭐. 그쵸? 아침에 눈을 떠야지 일어나야지 살아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안 뜯잖아. 요즘 뉴스, 뉴스에 보면, 뭐 과로산이, 무슨 산이, 무슨 산이, 막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주고 나오는 거 있죠? 응? 나 하나, 이 천일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 드라마, 그, 도깨비. 응? 도깨비에서 그 저승사자가, 걔 누구요? 그, 그 주인공 여자애한테, 도깨비 신부한테 그러잖아요. 도깨비 신부 걔가 왜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냐! 하면서 이제 막 반항하라고 지랄하니까 그저성세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야. 한 살에도 죽고 열 살에도 죽고 스무살에도 죽어 이거 사. 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죠. 우리는 애써.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 외면을 외면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놀렸습니다. 정말로 그거 명언이에요. 명언. 한 살에도 죽고, 열 살에도 죽고, 스무살에도 죽고. 내가 어, 나는 아니야. 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 이런 사고방식은 결국은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큰 슬픔과 아픔은 다가오면서 감당이 안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시어망. 개, 개시, 허망. 글자 그대로, 그, 뒤, 뒤 글자는 알겠죠? 허망. 허망하단 말이에요. 뭐가 허망하냐? 범소유상. 모든, 모든 형상을 한그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그 형상이 있지만, 그 형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신기루라는 얘기도 들어봤죠. 신기루. 신규라 똑같은 거야 아우, 허상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상 자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다는 거지. 변화. 모든 변화가 있고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허망하다. 형상이 없다는 거야. 범소유상 계시험학. 이게 금강경에 한 구절에 나오는... 아니, 한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천에도 다 모릅니다. 그거 다알 필요도 없고 그거 아는 데뭐할 거예요. 단지 거기서 에, 금강경에서는 이제 부처님, 이 세존이라고 표현하는데 수보리 보살을 앉혀 놓고 그럽니다. 야야야야 수보리야 일로 와봐라 하고서는 이야기하고 설법 갈출입니다. 네 눈에는 이게 뭘로 보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서 그러다 말미에 뭐라고 하냐즉견열래라고 합니다. 즉견. 즉견의 즉시 이런 뜻입니다. 즉시 네가 그것만 깨달으면 말이지 너는 바로 열애를볼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견여래 어? 범소유산 개시한망 즉견여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 저게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안 쓰지만 어려운 한계도 없어요 응? 여러분들 각자가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 포망하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막 작년 한해 무엇을 위해서 막 살았어요? 지평수 돌리는 거, 승진, 내 새끼 잘 되는 거, 어 우리 애가 지금 뭐 이렇게 대학을 가야 되는데, 허 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왜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애가 잘 살기를 바서다 아,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걔가 말하고 응? 다 하잖아. 다내려놓는데 내려놔, 내려놔. 예, 공부 못 한다고 세상 못 사는 거 아니고 대학 떨어진다고 그 결국은 뭐야? 내 욕심이잖아. 내 욕심. 내 욕심이거든. 내 새끼 잘 돼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내 마누라 이뻐야 되고 쭉쭉 빵빵 해야 되고 나 지금 과장인데 부장이사 올라가야 되고 욕심이거든. 근데 그 욕심이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떠야지 발현이 되는 거지 욕심 내가 아침에 눈 뜨지 못할 주제에 뭘봐가주고서는 그런 욕심을 가득 갖고 있냐고. 안 되잖아.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그 뭐신기를 쫓는다, 어쩌면 똑같은 거야 이게. 뭐 무시계를 쫓는다. 허상이거든. 아, 허상. 무것도다 필요 없어, 다. 당장 내가 <웃음> 내일 장애를 겪은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경신이 될지도 모르고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못 뜰지도 모르는데. 언제가 고꽃빠위 이상형이 언젠가 얘기했나 모르는데 이상형이 그런 얘기도 하더, 예, 그런 얘기도 했더구만요. 어제 죽은 재벌은 오늘 아침 남인도 그다 남해도 먹는다. 저번 언제가 이 이찬일이 이제 그 우리나라 뭐 재벌 뭐 이게 그그 그 얘기도 이제 카페 글도 쓰고 그랬었는데 바로 그런 비용이요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재벌이면은 어제의 재벌이지 오늘 재벌이 아닌 거예요. 어제 어제의 인간이고 오늘 어제까지만 인간이고 오늘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응? 멋있죠? 그거예요. 어제까지만 인간이었다는 건 사람이었다는 거지. 무슨 사람? 산 사람. 오늘은 무슨 사람? 죽은 사람. 이거 허망하잖아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뭐 때문에 욕심내고 살아. 아니 지평수들은 뭐 하려고? 하, 남들한테 우리 남편 뭐 어디 뭐 이렇게 우리 마누나뭐 어쩌고 우리 새끼 뭐 어쩌고 그래서 뭐 하려고? 죽을 때싸지말시고 가려고? 그거예요 그거. 나를 내려놓고 탁 바라보면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 붙들고, 아무것도 지금, 내가 지금, 오늘 무엇 뭐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응? 오늘 내가 자고서 내라아에 눈을 뜬다는 보장이 있냐고. 그 보장하는 사람 흔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알아. 응? 건강하니 잘 먹고, 잘 TV 자다가 같이 뭐 일어나는데. 뭐, 뭐, 뭐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예요. 그,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에다 목숨, 뭐,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걸고, 아동바통 살아요, 그죠? 무상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무상이에요. 무상. 그게 무상 분념 그냥 무상 무념이에요 아무 생각 없고 무상 안 했고 그렇지. 그렇다고 염세적으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비관하고 아이씨. 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네 힘이 오늘 한탕하고 뒤져버리자. 그거 아니잖아요. 응? 늘 그러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앞날을 살지만 한참도 모른다는 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욕심 죽어라! 차리고 살지 말고 내가 언제가 뭐라고 그랬어?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고 머리, 정신, 정신만 가져 간다고 그랬잖 정신만 가져 가요 죽으면 근데 정작 내 입이 즐겁고 몸뚱아리가 즐겁고 이런 것만 챙기다 보니까 이 정신 대가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대가리는 통상 빈 거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응? 야. 응? 대시여마 모든 그러니까 그렇게 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욕심 내고 내가 취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막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 부질없는 짓. 허망하지 뭐뭐 뭐 때문에 부질라고 사는겨 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그렇죠. 올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좀 내려놔 보세요. 응? 마음을 비워봐요. 비워봐요. 팍팍팍팍. 근데 처음부터는 잘안 돼요. 그래 뭐, 뭐, 내가 무슨 도사예요. 아, 내가 무슨 뭐 저기요. 뭐. 아니거든. 안돼 그냥 하나하나 하나하나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한개 내려놓고 좀잘되면두개 내려놓고 그 다음 세개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역지사지라고 응? 역지, 역지사지 이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응? 자식이 공부를 안해 나도 그때 공부하기 싫었거든 맞아요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기 공부 좋다는 공부하기처럼 나오라고 그래 그거 아니거든 똑같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이해 못할거 하나도 없고 싸울 일 하나도 없어요. 왜 싸워? 응? 내가 좀 늦게 들어갔대 마누라가 봐가지고 아마 생각해보니까 맞지 시발 내가 마누라 입장에서도 이유 없이 늦게 들고 술 맞춰먹고 들어 오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 그거. 응? 서방구실도 못하는 주제에 당연히 싫어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마누라가 집구석에서 하는 일을놓고맨 저기 하면서 저기 얼굴에 찍어발라 바깥에 바람에 섰다가 흉이 나돌아댕기고 집구석 살림 개판이고 그 누가 좋아겠어 하안 좋아지. 하 그렇지만 저 마누라가 왜 저럴까? 또 남편이 왜저까 서로 간에 입장을 바꿔놓고 조금 조금 이해폭고 늘려가다 보면 이해 못할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돼. 나, 나를 내려놓고 세상을 관조하고, 이렇게 느끼고, 바라보다 보면은, 자연이 아무것도, 욕심낼 것도 없고, 응? 부지럽다는거부지럽다는 거야. 부지럽다는 거야. 응? 근데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은, 앞으로 산란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 빨리 깨닫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어느 때, 죽을 때 깨달아요, 죽을 때, 숨이 떨어질 때. 숨이, 촥! 하고 때. 그때 알아. 아, 내 인생이 허망했다. 응? 그 때는 뭐 보여, 이미, 이미 아, 아우, 종 쳤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이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한한 게 아니야. 남들은 백세 백세하지만 무슨 씨, 백세, 백세는 아무나 백세잖아 그리고 그래, 백세는람뭐할 거예요? 맨그 응? 먹고 살고 막지 것만 챙기고 아등받등 잊으라고 사는 거. 그게 무슨 인생이냐 그래서 2002년들은 모유탕을 갔다가 그래 봤을 때아 누구든 그게 뭐라는 거야 아 나도 저저 아저씨 같은 장애를 내가 안 갖는다는 분은 누가 하는 얘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몸뚱아리 팔팔하고 건강할 때 하루라도 더 열심히 잘 살아줘야죠 후회 없이 내가 저직경을 당했을 때야그때그러다나 이렇게 잘 살아왔어? 할수 있게끔 그렇게 살자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올한해뭐 아 저거 뭐, 뭐 황금 황금으로 뭐 황금 개새끼 띠 개띠 황금 개띠끼뭐 이랍니다 근데 아 똥개는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황금 개 똥개는 할것 없이 여러분들이 올한해 그냥 다 내려놓고 비우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응? 그러면 됩니다 아셨죠? 오늘은 요 얘기만 여러분들 여러분도 1년 동안 이걸 처음옛 스타팅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강원을 풀고 가면 딱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다른 게 행복 아니에요. 그게 제연적으로찾아는 행복입니다. 백날 싸움 내내 직구석에 가면은 직구석 가기도 싫고 싸움질만 하든 이런 직구석이 편해집니다. 싸울 일도 없다니까. 자식이랑 얼굴 불킬 일도 없어요. 왜불켜 그것만 알려주고 서로 느끼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거 내가 지금 막축 어, 주차된 게죽구했 이게 다 험황하다는 이것만 알면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 이런 말 하시면 돼요. 자. 이 천일이 다른 때에는 영상을 찍으면서 저기 루닝타임 30분 정도 들가는데 30분, 33분. 영 마지막 인사 제대로 보자록그랬습니다 금일, 어, 2018년, 어, 우리, 물을 향, 여러분들, 택내 모든 가정에, 어, 행복을 깃들어서, 편안한또 그 1년, 한해를 보내길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은 하루 차입니다. 이 하루 차인데,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나눠 놨고, 또, 모든 는이 속에서, 어, 사는 마당이니, 따를 수밖에 없는 지경이고, 하지만, 각자 그 행복은 본인들이 얼마만큼 추구하고, 또 내려놓느냐. 여기, 비운 만큼 그 행복이 채워지는 겁니다. 내 욕심만 가득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아셨죠? 2018년,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마음 내려놓고, 응? 아셨죠? 범소의상계시엄 이거, 인터넷 뒤져보면 아주 자세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응? 이, 이, 머릿속에, 그냥 쫑아쫑아 외우고,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맨날 그 많은 경전 두드려 외워야 소용이 없어요. 그, 그 뭡니까, 그저 성경. 예수님 말씀에도, 그, 뭐야, 그저내 이웃을 사랑하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은 개코나 지도사랑 못하는 주제에 무슨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죠? 그 또한 뭐냐.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마음을 대려놔야 돼요. 어떻게 내저 새끼보다 더 잘돼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못하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축복을 내리고 아마 후다닥 해 죽으면 천당을 덮어 겁니다. 그런 거예요. 부처님 말씀도 똑같고 자, 2018년부터 행복하시고, 어, 뜻먹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2001, 어, 무술련, 어, 정말 초하로 1월 1일에, 우리, 아, 아는 분들과 잠깐, 음, 한해 행할 얘기를 저기 해봤는데, 여하튼, 아, 어, 지금까지 들어주신것거 감사합니다. 2001, 어, 다음 카페, 어, 경천사, 칠성당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에도 어려운 지경에 당해서 위안을 받고 싶은 분 계시면 될락 부담 없이 어, 카페를 불러오시고 야니들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같이 듣고 들어주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다 성성 하시고 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오늘은 합니다. 이게 아직 시간이 남았나 돌아가네요. 끊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